이거 해외 사이트야. 번역돼서 그냥 나오고 있는데 해외 사이트거든? 네. 자, 거기에 페이스북이나 구글로 로그인 좀 해봐봐. 네. 자, 거기 보면 이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음, 디자인 만들기 있지? 걔를 네. 눌러. 그러면 여기에 네. 소셜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네. 쫙 내리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제공이 된다고. 네. 그 중에서 내가 뭐 인쇄를 하겠다? 그러면 인쇄물에 관련된 걸 고르면 되고, 뭐 전단지, 포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네. 내가 SNS용으로 뭔가를 만들겠다 하면 위로 쭉 올려서 음, 소셜 미디어 를 고른대. 그러면 인스타그램 게시물, 그다음 에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부분에 올리는 거. 이거다 사이즈가 틀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에 무슨 게시물 을 만들겠다. 그러면 요걸 고르든 페이스북용 스토리를 고르든 하면 되겠지. 사이즈가 다 틀려. 그다음 페이스북 커버나 이런 것들은 내계정에 페이지 같은 걸 꾸며주는 거라는 그런 개념이지. 자, 그러면 페이스북 게시물 한번 눌러. 형이 하나 뜨면. 여기가 다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들이거든 네. 이 비율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또 다른 비율을 고르면 다른 비율에 만들겠다 네.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는 또 백홈 눌러서 뒤로 돌아가 봐 디자인 만들기 다시 눌러서 이 안에 있는 거다 쓰기 싫어 내가 네. 독자적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오른쪽 끝에 커스텀 디멘션이라고 있지 네. 사용자 지정치수 누르면 넓이하고 높이를 나오는 게, 만드는 게 있다고 어, 인스타그램, 물론 게시물이 여기 있지만, 인스타그램용으로 니가 뭘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80, 1080. 음. 단위는? 단위, 픽셀. 음. 자, 그래서 하나 만들면, 네. 지금 1대1 사이즈로 네. 뭔가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나온 템플릿들은, 인스타용은 아니지만, 네. 이 칸바라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1대1 비율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네.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하면, 네. 계속 나와. 네. 이 칸바라는 사이트는 좀 오래됐거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 네. 자 이렇게 쭉 내리다가 이거를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음 내리다 보면 거기에 지구본이 있는거뭐 하나 있는데 지구본. 응. 거이 아, 있다 응. 걔를 눌러 방면이또 네. 따로 등장하지 음. 다른거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 또 따로 바뀌어 버려 네. 그럼 여기다가 연속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카드뉴스 할때 보면 여러 장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밑에 뉴 페이지를 하면 어, 새 이미지, 새 페이지 추가하면 이렇게 계속 나와 네. 그럼 이 페이지를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 페이지 어, 상단에 보면 쓰레기통 있지? 네. 지울 수 있고 순서도 바꿀 수 있어 음. 어, 대충 이해됐지? 네. 응. 그 다음에 뭐이 코멘트 같은 거는 노트로 할수 있는데 뭐 굳이 필요 없는 기능들이고 요걸로 네. 만들면 한 번에 저장할 때 내가 만든 페이지만큼 쫘악 한꺼번에 제 음. 그러니까 뭐 저번에 우리 숙제 한번 해봤듯이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요런 스타일로 하면 화면의 스타일들이 변형되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계속 만들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속성을 한번 볼게요. 화면에 지금 뭐가 보여? 지구 글자. 응. 지구랑 글자 두 가지밖에 없지. 네.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지. 그러면 화면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네. 위에 글자하고 위에 글자를 클릭을 하면 네. 한 번에 글자들이 다 선택되지. 네. 얘는 이걸 그룹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야. 네.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덩어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한번 네. 클릭을 한 상황에서 화면 위로 올라가. 글자 한번 클릭하고, 그럼 위에, 여기, 그룹 해제,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그걸 누르면 되는데, 그룹, 언그룹, 그룹 해제를 누르면, 얘네들이 낱개로 뜯어져 있을 거야. 네. 만약에 묶어버리겠다, 그러면,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탁탁탁 걸릴 거야. 이렇게 글자가. 이 상태에서 그룹 눌러버리면, 하나로 묶어지겠지. 이런 기능이 있고, 그룹 상태일때도 얘를 만약에 수정하고싶다 그러면 더블클릭하면 걔만 단독으로 선택돼자 글자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이 위에 오른쪽 아 왼쪽 상단이지 그지 위에 보면 앞에 뭐야 서체 서체가 몇개 나오지 한글서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 최근에야 조금 추가가 됐는데 생각보다 글자가 별로 안 많더라고 밑으로 쭉 계속 내리면 좀 많이 뜨긴 하네 이거는 영어는 원래 많아, 네, 영어는, 엄청 많아. 응, 영어는 엄청 많고 네. 무료 서체를 계속 추가하고 있더라고 어 이제 보기 시작하네 거기 보면 그 백목도둠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다 무료로 풀린 서체들이거든 중간에 백목도둠이란게 하나 딸랑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더 내려가니까 뭐 도현체 같은게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알파벳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글을 막 찾아내기가 되게 좀 껄끄럽게 돼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지 우리가 뭐 어... 나눔 고딕이다 그러면 NA 까지 치면 나눔이 쫙 나오겠지 네.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좀 외워서 쓰는 방법이 있어 음. 찾아서 쓰면 그렇게 바뀌겠지 그렇지. 얘는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글이 지원이 최근에 많이 좀 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글꼴 그 옆에는 글자 크기 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그다음 굵기, 기울기 정렬,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소문자를 대문자로 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목록, 네. 어, 목록 앞에 동그라미 뭐 이런 거 만들기, 스페이싱은 눌러보면 글자 자체의 자간과 그 다음에 두줄 이상 있을 때의 선 간격, 행간 같은 게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앵커 텍스트 박스라고 있어. 얘는 그 간격 눌러봐봐. 글 상자 고정이라고 돼 있지. 그다음 글의 그 공간, 글을 썼을 때 글을 쓰는 방법이 클릭을 딱 하면 글자를 쓰는 박스가 나와. 자, 보여줄게. 여기 왼쪽에 가면 텍스트라고 있지. 얘를 누르면 글 상자라는 게 여기 나오거든.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만들어져 있는 형태. 그다음 위에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큰 글자, 중간 글자, 작은 글자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걸 누르거나 글 상자 추가를 누르게 되면 글이 박스가 튀어 나오지. 이 박스가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좌우로도 커지고 상하로도 커지거든 그래서 글이 여러 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로 잡아주느냐가 아까 전에 이 간격에서 요거야 가운데 기준이냐 위에 기준 이 글박스에서 이건 나중에 만져보면 알게 될거야 이런 것들이 글자장 속성이고 자 필요 없다 그럼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지 그지 선택한 상태에서 저 구석에 가면 쓰레기통있을거야그냥 네. 누르면 없어지고 음. 쓰레기통 바로 앞에 있는거는 락 네. 그거 작거버리는거고 어, 링크는 그렇게 큰 의미 없고 그 다음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은 투명도 네. 음,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위치 네. 음, 위치는 정렬 기능이나 앞뒤로 파괴져 있을 때 위치 바꾸는 것들이고 네. 바로 앞에는 카피 기능이 있고 두개 이상 동체 선택되어 있을 때는 그룹 묶음 기능까지 나오게 될거야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은 공통기능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뭘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네. 자그 다음에 지구본 선택해 아 추가한 글자는 그냥 지워버리고 지웠어 쓰레기통 눌러서 네. 그 다음에 지구본 눌러서 보면 지구본이 사진이 아니지 네. 일러스트레이션 같지 네. 그럼 속성이 뭐가 있어 위에 음... 크롭 내가 이걸 얼마만큼 쓸거냐 네. 크롭 하는 기능이 있지 지금 얘는 반만 쓰고 있네 그죠 화면에서 크롭 기능이 있고, 아 반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구나 반은 까만 지구였네 크롭하면 일부분만 잘라내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립은 좌우로 뒤집는 거 상하로 뒤집는 기능, 뒤집기 네. 자르기, 뒤집기, 뭐 그런 게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색깔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일러스트레이션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 색깔들이 있을 거잖아 그걸 개별적으로 다 바꿀 수 있어 음. 자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본이 없고 딴게 있다 네. 사진지구본 한번 넣어보자 지구본 선택하고 지워자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넘어가면 엘리먼 m 요소라고 있어 네. 자 걔를 누르면 안에 여러가지가 쭉 나오지 네. 얘는 포토하고 그래픽하고 두 종류로 나와 져 있어 근데 이걸 누르면 이 안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으로 뭔가 이렇게 목록화를 시켜놨거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고르기가 너무 힘들 거잖아 그래서 보통 위에서 검색을 많이 해 얘는 프리픽 사이트라든지 무료 사이트하고 다연결가돼 있어서 거기서 다 뒤져서 가지고 오거든 네. 네. 거기에 한글이나 영어로 지구라고 한번 쳐봐 검색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영어로 쳐야 돼넌 지구로 바로 나오냐 나는 지금 번역 안돼 있는 상태로 쓰고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어쨌든 anyway 자 거기서 이미지가 쭉 있으면 풀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 풀이가 안 붙어 있는 게 있지 네. 그 다음에 앞에 R을 누르면 사진과 그래픽이 동시에 나오고 포토만 누르면 사진 그래픽 누르면 일러스트레이션만 나와 위에서 음. 어. 자 그래서 포토만 일단 눌러놓고 쭉 보면 거기에 대부분 다 돈이 붙어 있지 근데 풀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간혹 보일 거야 내리면 그런 것들은 그냥 공짜로 쓸수 있어 음. 무료라고 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 네. 그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골라볼까 음. <웃음> 나는 이거 하나 골랐다자 얘는 포토샵하고 다르게 이 가장자리를 없애거나 하는 기능이 없어 누기 네. 같은 기능이 없거든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사진을 테두리 없이, 까만 부분 없이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까만 부분 없이? 응 여기서는 그게 안돼 근데 지금 선생님처럼 요 테두리에 있는 이 까만 거를 쓰기 싫다 그러면 이 사진은 무료 사이트에는 무조건 있는 사진이야 네. 프리팩에도 이게 있을 거라고 네. 프리팩에서 집으로 검색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포토샵에 가서 가장자리를 없앤 다음에 가져오면 되겠지 네.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돼. <웃음> 자 한번 보여줄게 네. 그러면 여기서 소팅을 한번 해보자. 포토, 프리, 설치 하면 아까하고 비슷한 게 거의 있어, 거의. 아니면 뭐 다른 사이트일 수도 있겠지만, 응? 그건 다른 사이트가 아니여이가 아니고. 음... 어, 왜 없을까? 그럼 얘는 어디서나 온온거지 잠깐만 음. 이 그림의 원천이 어디지? 어, 픽사베이라고 돼있어 음. 밑에 픽사베이. 네. 그럼 얘는 픽사베이 있다는 얘기거든? 음. 그러면 여기 말고, 이것도 무료 사이트 좀하아거든 픽사베이 비슷해, 음. 불필하고 요어서 음. 쳐보면 여기있네 음, 네. 응.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건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 네. 그럼 얘를 다운로드 일단 받아 네. 뭐 사이즈를 물어보겠지 그지? 사이즈 그래서 네. 이렇게 딱 뭐, 로그인하고 사인하라고 하는데 이게 물어볼때가 보통 보면 큰 사이즈 받을 때 있잖아 네. 그때 많이 물어봐 음. 뭐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도메이션 같은 거안할 겁니다. 받았어. 여기 들어왔거든? 네. 포토샵으로. 아까 전에 백그라운드 우는거 한번 봤지 어떻게 네. 우는지 네. 포토샵에서 열었어. 그러면 이렇게 다행히 가장 자리가 완전히 단색인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요 마술봉으로 제법 잘 된다고. 클릭. 한번 뚫리지. 물론 약간 찌글찌글한게 남긴 하는데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얘가 진짜 원이잖아 그러면 눈대중으로 대충 여기가 가운데겠지 이 상태에서 중심 잡아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 눈대중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 원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Ctrl J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지. 음. 그 요거만 뜯어 하잖아. 네. 아 이거 조금 잘못 뜯어났네. 뜯어내기 전까지 뜯어서. 요걸 약간 같이 안 맞지. 그래서 컨트롤 j 하면 뻥 뚫어내잖아. 자, 얘를 세이브를 하고 뭐 조금 안맞는면 넘어가자. 자, 저장을 해. 그러면 테두리가 투명한 이미지가 하나 지금 만들어진다잖아. png로 저장을 했으니까 네. 그럼 이 파일을 아까 전에 사이트에 와서 여기 와서 로그인을 한 상황이잖아. 네. 그러면 업로드가 타네. 음. 그럼 여기 보면 업로드라 버튼이 있지. 네. 얘를 눌러. 그런 다음에 업로드 이미지를 선택을 할수고 내가 방금 저장했던 것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이 사이트에 일단 업로드를 시켜. 내 공간에. 네. 이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음. 자 여기 막대기가 탁 사라지면 업로드가 끝난 거거든. 이 네. 조금 어, 느리네. 음. 이미지가 아까 어, 좀큰걸 받았어요. 음. 자다 올라갔어. 그럼 클릭하면 쓸수있어 이렇게 하면 배경이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어. 네. 자, 이미지는 수정할 수 있는 게 필터에 가면 인스타그램처럼 색깔 넣기나, 혹은, 어드저스트 보정 들어가면, 포토샵에서 배웠던 거다 있지. 이런 것들이 안에 있거든. 이걸 건드려서, 밝기에 대한 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보정,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한 보정들, 그 다음에, 색깔로 더 입히는 틴트 기능, 그 다음에, 뿌옇게 만드는 블러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장자리 뿌옇게 만든 비네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 크롭은, 자르는 기능. 내가 일부가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일부를 클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장자리에 지금 뭐가 있지? 투명 부분이 있잖아. 네.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버릴 수 있는 기능. 그냥. 음. 그냥 플립, 상하자국 뒤리이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사진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어. 그럼 이제 옆으로 와서 보면, 템플릿 같은 경우는 뭘까? 이미 다 있는 거 꺼내서 뭔가를 이 비율에 맞는 거 꺼내가지고 고쳤을 때 쓰는 거고, 엘리멘트는 이 안에서 사진이든 그래픽이든, 그지? 내가 원하는 거를 꺼내서 쓰는데, 네. 요한번 검색을 하면 이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위에 X를 누르고 없애버려. 음. 뭔가 이렇게 아까는 지구라고 니가 검색을 했을 거잖아. 네. 그러면 이게 남아있다고. 그럼 검색이 안 돼. 뭘 누르든.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포토하고 그래픽 말고, 여기 어울에 들어오면, 어, 포토는 정말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쭉 나눠 놨거든? 근데 그래픽에 들어가면 이런 도형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요소들이 있고 아이고 혀를 씹었다 그 다음에 라인 요소들이 있어 네. 그럼 여기 라인에서 R을 누르잖아 그러면 라인 모양이 또 여기가 나와 음. 그 안에서 꺼내 쓰는 거야 네. 마치 p p t 처럼다 꺼내서 쓸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 그럼 위에 라인이 검색이 돼 있겠지 선이 그럼 걔를 또 X를 눌러 그럼 바퀴로 빠잖아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 차트라든지 이런 도형들이 안에 여러가지가 들어있고 여기서도 외부 사이트에서 땡겨온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돈을 내라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져다 쓰되 쓰거나 혹은 네가 외부에 있는 것들을 쓰고 싶을 때는 픽사베이나 프리픽 같은 데서 네. 다운 받아서 포토샵 갖고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있겠지 네.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면자 음. 그러면 여기서 숙제 들어갑니다 숙제. 네. 숙제 드려야겠습니다. 음. 자 음. 무슨 숙제를 내주느냐 봐봐. 너 저번에 카드뉴스 하면 포토샵으로 만들어 봤지. 대충대충. 네. 대충. 네. 그 다음에 포스터를 한번 나하고 같이 만들었었지. 네. 그치? 한번 만들었었지.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그거 말고 상관없나? 그걸 명함까지 만들어 봤지. 네. 근데 이거는 포토샵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얼렁 뚱땅 만들었잖아. 네.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가 뭐라 할수 있느냐 면 이런 사이트 네. 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만들면 이미지로 저장하고 끝나는 단계지 음, 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써봤던 마플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상태를 여기서만 저장을 할수 있고 네. 파일로 못 받아와 네. 당연한 거 아니겠냐? 네. 그치? 그 다음에 이 마플 말고 아까 전에 뭐가 있었나? 오프린팀이 있었지 그 명함 이미지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어 내가 만든 거로 올릴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쇄를 할 때는 바로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파일로 니가 받아낼 필요가 있다 파일로 뭔가 막포스터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칸바라든지 자, 캄바는 방금 외국 사이트였잖아 그래서 한국에 대한 지원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칸바말고또 하나 더 있으니까 쳐보자 www 음, m-i-r-i 미리, 미리. 캔버스 닷컴 닷컴 맞을거야 미리 캔버스 네. 야, 여기가 칸바의 국산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고 네.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지금 로그인이 되겠지 그지 자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썼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나와있고 니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잖아 그래서 네. 안 나와있는 그런 상태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캄바하고 똑같다고 치면 네가 처음에 뭔가를 해야겠지. 네. 뭐부터 하면 돼? 내 디자인 문서를 누르면 뭐가 떠? 네. 눌러 봐. 그럼 네가 뭘 만들어야 될지 다 뜨지? 네. 거기서 어, 뭔가 하나 고르면 돼. 아니면 사이즈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뭐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어, 네가 포스터를 만든다고 치자. 네. 그러면 포스터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있다.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네. 만들면 파일을 받아낼 수가 있어. 네. 그럼 그 파일은 인쇄를 하기 위해, 실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인쇄하는 사이트에 올리면 되겠지. 네. 업로드하면 되고. 아니면 디자인과 출력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오프린트미 가서 하면 되고. 네. 옷에다가 뭘할 거다? 네. 그러면 다 마플 가서 그냥 해버리면 되겠지. 네. 근데 마플에서 있는 디자인, 네. 옷에 넣는 디자인을 하고 싶으니까. 네. 파일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포토샵을 하든지 칸바나 아니면 미리 캔버스에서 뭔가를 니가 만들면 되겠지 음. 자 여기서도 봐봐 아까 칸바하고똑같아 <웃음> 여기도 보면 세문서 만들기 할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카드뉴스를 만든다 가면 1080일 거잖아 네. 그럼일 1대1 비율이겠지 여기도 1대1 비율로 만들어진 템플릿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약간 느낌이 어때? 한국에서 만든 거 같지 네. 얘도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음.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 골라야겠다 그러면 뭐 경주여행, 힐링코스 뭐 이런거 보이지 그지? 클릭 그하면 여기에 안에 뭐 레이아웃이 여러 개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네 보니까 숫자가 5라고 돼 있잖아 카드 뉴스니까 안에 다섯 장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뭐첫 번째 장면 이거 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다음 장이또 나오겠지 그럼 얘를 끼워넣으면 되겠지 그럼첫 번째 두 번째 <웃음> 또 여기서 하단에가 플러스있지. 또 눌러서 그 다음에 뭐 요거 누르면 되겠지 그지 이런식으로 그럼 이건 이제 고치면 된다는거잖아 음. 클릭하면 얘는 여기서아 위에서 나오는게 아 음. 굉장히 옵션 많을거예요이는 음. 그냥 대충 봐도 안하 이거 알걸 음. 이런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갔을때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얘는 어디있느냐 하면 여기가 공통이야 네. 공통요소 그 다음에 뭐 버리거나 뭘 해야 된다? 그럼 그냥 딜리트 키 바로 누르면 되고. 그다음 여기 가이드 선 있지? 네. 가이드 선 보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는 선들이 닿고요.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추가하면 더 라인 더 만들 수 있고, 포토샵에 보면 할수 있었잖아, 그지그 네. 다음에 레이어를 눌러보면, 이 레이어에는 얘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와 있지. 이 기능이 되게 좋은 기능이 최근에 생겼더라고 원래는 레이 기능이 없었거든 그래서 음.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만 했는데 지금은 요거를 당겨서 이렇게 포토샵처럼 이게 가능해졌어 그래서 앞뒤로 보내기가 되게 쉬워졌지 그리고 그룹 같은 개념도 있고 이거는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할 거야 안 하는데 만져보면 다 알아 여기 보면 템플릿 이건 돈 내고 쓰는 비즈 템플릿 돈 내고 써야 돼 이게, 이게 그 다음에 나의 템플릿은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거 다시 꺼내는 거 네. 여기서 세이브하면 이게 템플릿이거든 내가 사고을 이거 선생님 옛날에 뭐 수업도 잠깐씩 보여줬던 것들이야 네. 그 다음에 요소 아까 대충 쓰는 거 알지 그지? 네. 응. 여기서 검색을 하는 게 카테고리 개념이거든 네. 그래서 사진을 네. 클릭을 하면 사진만 보여주게 하고 검색을 또 하면 뭐가 나오겠지 근데 네. 이게 좀 약해 사진 캄바에 비해서 네. 양이 좀 작아 그래서 여기 보면 픽사베이가 따로 있지 그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레임하면 틀만 나와 요것만 좀 설명드리면 설명하면 외곽이 이렇게 생긴 거야 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음. 여기다가 니가 사진을 뭔가 넣고 싶을 거잖아 네. 요소 가서 사진 이걸 넣어볼게 선택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드래그해서 오면 이렇게 들어가 음, 그런 응. 틀 같은 게 있어 어. 그 다음에 요소 요 중에 사진을 여러 개 넣을 수 있게 생겨먹은 것도 딱 보일 거야 네. 이렇게 내리다 보면 격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음. 어, 그런 것도 하면 아 이거 하나 사진 여러 개 들어가겠네 그렇게 생긴 것들도 있고 글자는 아까와 똑같아 만들어져 있는 거 골라서 수정해서 쓰거나 글상자 추가하면 여기 틀이 나와 네. 이걸로 뭔가 막 쓰면 돼 음. 글자에 대한 옵션은 여기 다 있으니까 네. 얘는 심지어 테두리로 됩 음. 테두리, 그림자, 그라데이션 다돼 네. 글자 곡선 타고 타고 그러는 기능까지 네. 엄청 많이 만들어놨네 음. 배경은 젤리 에 깔리는 거 반 음. 색깔로 만약에 하고 싶다? 네. 그러면 클릭해서 배경 부분 선택하고, 여기서 사진. 이런 사진으로 하고 싶다? 다같 치우기. 그 다음에 반 색은 얘. 음. 다 있지? 네.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업로드는 직접 올리. 음. 대충 쓸줄 알겠지?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할 거냐면, 다음 주까지 숙제를 두 개를 내줄 거야. 네. 음,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음,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네. 카드뉴스 주제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네. 어,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추천하는 네. 영도 맛집 음, 네. 음, 네. 10개, 정도. 10개 정도 사진은 네. 네가 인터넷에서 뭐 가져, 어차피 직접 올릴 건 아니니까 네. 만약에 네가네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한번 올려보겠다 한 네. 반응 한번 보겠다 그러면 사진을 가서 찍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찍든 어, 뭐 가지고 오든 상관 없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퍼. 그냥 음. 퍼서 인터넷에 안 올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10개 정도로 하는데 우리도 뭐, 뭐몇선 해가지고 해놓은 거 많이 봤을 거잖아 보통 이런 구조야 네. 사진 넣고 1이 뭐 2이 뭐, 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설명을 왜 얘가 1인지 대충 이렇게 써놓잖아 그지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음. 네. 보통 틀이 이래. 제목에 대한 틀이 있어 네. 전체 이게 어떤 컨텐츠야 하는게 처음에 딱 이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뭐 정해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마케팅을 이렇게도 한다 내가 만약에 영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내가 이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위나라 음. 위에 이 뒷걸 끼워놔 네. 음. 내 것만 홍보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네. 뭔가를 딱 끼워놓는다고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 송도에 가지고 케이블카를 탄 다음에 뭐 하면 좋고 네. 뭐 이런 것 중에서 케이블카 사고 나신다음에 이거 한면 좋아할 지각에 탁 끼워 넣는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 네. 마케팅할 때. 자, 이거를 숙제를 하나 네. 하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내 이제 막 시작하지 않냐? 이제 뭐 동아리도 모으는 거 끝났나? 동아리는 네. 끝났고,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포스터를 붙여서 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포스터요. 음, 응. 당장 뭐할 만한 거 없나? 당장. 음... 음. 축, 아 축제 일감이 는데 음. 음. 그럼 축제에 관한 걸뭘 하나 만들어 보지. 아직 음, 그 정보가 안 나와가지고 어, 축제 어. 연예인이 누구는지뭐 음. 푸드트럭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게안 나와. 그러면 대략적으로 안, 안을 만들면 네. 날짜랑 글자만 바꾸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거. 그건... 어. 그러면 해양대 학교 축제, 어. 축제, 축제 포스터, 네. 어, 즐길거리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음. 이두 개는 네가 배운 걸다 활용을 하는데 네. 포토샵을 써도 되고 네. 뭐 별로 안 배웠지만 네. 그 다음에 요 방금 오늘 배웠던 거 있지? 네. 요걸 다 활용을 해도 돼네 어.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한번 그럴싸하게 만들어보는 거랑 한번 해볼 거고 네. 자그 다음에 일단 그거 숙제 그거 네. 숙제해서 일단 숙제 검사는 여기 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네. 내한테 보여주면 되고 네. 혹시나 그렇게 만든 다음에 출력을 만약에 해야될 필요가 있을수도 있잖아 포스터는 네, 네. 물론 네가 학교에 뭐총연합회 학교 이런건 아니겠지만 네. 어, 그래서 그 출력단계까지는 뭐 굳이 설명 안해도 되겠지 네. 그럼 파일 만들어진거 올리면 그냥 끝이잖아 음. 근데 항상 고려할게 뭐냐 그러면 재단선은 늘 있어야 돼잘려나갈거니까 음. 네. 모든 인쇄물은 재단선이 좌우상하에 3mm씩 네. 그러니까 원래 거에서 잘려나간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면 원래 판을 꺼내야 돼. 어떻게 꺼내야 돼 3mm, 3mm, 3mm, 3mm, 3mm 추가를 해서 그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네. 끝에 3mm씩 잘려나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음... 뭐든 네. 만드는, 인쇄물로 이렇게 사각형이잖아, 그렇지? 만들 때그 다음에 스티커 같은 경우는 내가 투명하게 뭔가를 만들었다 음. 그러면그 투명도에서 약간 한 3mm 정도? 개도? 칼선이 생겨 네. 그러면 거기가 종이가 만약에 흰색이었잖아 네. 그러면 흰색이 돼버릴 수도 있겠지 음... 근데 이거 봐봐 봐테두리 흰색 없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원래 투명이었다고 음. 가장자리가 네. 그래서 요놈 자체가 투명 이었는게 요게 그냥 들어간거지 네. 응. 그래서 티가 안나는거지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얘보다 까만색이 3mm 더 있었다고 네. 바깥으로 네. 그걸 잘라낸거야 이런것들을 음. 투명이랑 이런거는 조금 틀리다 라는거지 네. 이것도 보면 글자가 원래 있었겠지 네. 그 글자의 가장자리를 내가 줬다고 그 가장자리 준, 자르는 기준을 3mm 정도를 지금 준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잘린거에그 네. 정도까지 해보면 될거고 음. 혹시 스티커 한번 만들어 볼래? 스티커요? 응. 음, 네, 어떤... 스티커 니가 뭐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네. 협도 채널이 뭐 만들어졌습니다 뭐 네. 그런 스티커도 괜찮을거 같고 네. 아니면 뭐 학교에서 니가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이것들을 쌀때잘싸뭐 이런 화장실에 붙이는 음. 뭐 그런걸 만들어도 될거 같고 네. 뭐 여러가지 니가 학교에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뭔가 너를 알릴 수 있는 요소들 같은 게 있을 거잖아 네. 어,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중에서 만약에 1,2,2번,3번이겠지 인쇄물은 네. 2번,3번 중에서 3번이 만약에 괜찮다 스티커가 네. 그러면 내가 뽑아주지 어... 잘 만들면 뽑아주지 네, 알겠습니다. 못 만들면 네. 니들은 뽑는거야 <웃음> <웃음>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좀 하자 자 지금 까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들은요 포토샵을 다 배우고 뭔가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차피 협도랑 저는 지금 포토샵을 가르쳐 준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포토샵을 다 배우는 것도 시간이 일단 걸리지만 포토샵을 이 친구가 협도가 다 배웠다고 한들 뭔가 전문 디자이너가 한 것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느냐 그건 좀알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릿 사이트 같은 게 최근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뭔가 바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급하게 뭔가를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능력을 일단 키워놓은 거죠 근데 이런 사이트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내 디자인력은 낮아져요 물론 전공자가 아니니까 꼭 그렇게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우리, 과제도 그렇잖아. 막, 수업 발표하는 애들 보면, 뭔가 PPT를 어디서 그럴싸한 거 다운받아가지고 안에 내용 적어놓으면 뭔가 되게 잘해 보이긴 한데, 네. 껍데기의 끝이잖아.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네. 예. 실제 요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 급할 때 써먹을 수 있다. 적재적소에 잘 써먹는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어, 이제 포토샵을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배울 건데, 다음번에 촬영을 할 때는 혁도랑 저랑 이제 서점에 한번 가볼 거예요. 서점에 가면 포토샵 책이 엄청 많이 있거든 근데 온라인에서 보면 책 내용을 볼수 없으니까 네. 일단 내 책을 고르는게 아니고 네. 네가 볼 책을 고를 거잖아 네. 그래서 네 얼굴 계속 흔들리고 있네 저거 음. 이게 만지고 있어서 그래 음. 그래서 책을 하나 고를 건데 그 책을 고르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협도가 책을 하나 사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목차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다음주까지 와서 이렇게 시킬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보고 토, 협도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지 네. 테스트를 해보고 물어보고 시켜보고 네. 안되면 이제 부터는가입고 보면 돼요 네. 컨셉이 사실 네. 이런 거였어요 네. 뭐 기대가 네. 좀됩니다만은 네. 협도가 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어, 지금 쌤하고 같이 협도가 배우는 방식이 꼭 100% 맞는 방식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맛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포토샵을 들어가는 것도 나쁜 방법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포토샵 떼야 될 거잖아. 이거 네. 떼고 이제 또 영상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네. 빨리 진행을 하자. 그러면 이번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안녕. 네.